반두몇개 먹으실? <놀람> 나이한살더 먹은 거 축하해. 열번열 <웃음> <열> 받는다고? <웃음> 집 닭갈비 오늘 점심은 닭갈비를 해먹을 거예요 맛있어. 음, 괜찮네. 음. 음. 나중에 또 사야지. <웃음> 월가 맛있는 게 많아. 얼큰하고 순두도도맛도어 엄청 쌌어. 5,980원. 그래서 내가 이거 1인분 도냐 그랬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오랜만에 데코뷰에서 쇼핑을 했거든요. 일단은. 를 샀는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좀 쨍한 레드인 줄 알았는데 약간 브릭 색깔 벽돌 색깔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색깔은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요거 주방장갑 패턴이 딱 제가 좋아하는 꽃무늬 패턴이잖아요 거기다가 요 안에도 보들보들하고 이제 겨울이라서 거실에 있으면 조금 쌀쌀하거든요 그럴 때 덮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그리고 보다가 진짜 귀여운 도마를 발견했어요 너무 귀엽죠? 이쪽으로 쓸 수도 있고 이쪽으로 양면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준 달력이에요. 귀엽네. 그리고 제가 2021년 12월달을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선물을 조그맣게 줘가지고 선물도 한번 뜯어볼게요 그다 요거 제가 미리 뜯어보기는 했는데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도 좋아하는 향이라고 하면서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 마음씨가 예뻐가지고 귀엽죠. 진짜 잘 쓸게. 그 다음에는 이거. 이 선물을 주면서 제가 그릇을 좋아하는 걸 알고 왠지 그릇이 있을 것 같다 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딱 곰돌이 그릇이라고 하자마자 뭔지 딱 알겠더라고요. 귀여운 노랭이. 노랭이 곰돌이 그르시고요. 얘는 브라운 곰돌이.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사줬어요. 진짜 다 취향 저격인 선물을 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. 이것도 앞으로 잘쓸 거예요. 그거를 어떻 チョコレートチー I'm g <asthma> 특성? 재밌겠다. 오늘 범죄 오락이래. 그래. 그것도 재밌겠다. 바꿀 건가? 아 그래? 재밌겠다. 우리 진짜 오랜만에 영화 보러 와. 결제 방법을 선택해주세요. 그림과 G1011. 코딩을 즐기고 유튜어 만들고 프로일링까지 이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죠? 원하는 사람 여기야? 여기 아니야? 여긴가? 클래스.